알고 타야 더 맛있는 롤코라떼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혁인의 카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롤러코스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했고 롤러코스터를 분류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 롤러코스터의 주재료에 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유형 혹은 점이지대에 속한다고 할수 있는 하이브리드 롤러코스터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목재이냐 철재이냐 하이브리드이냐 그것도 아니면 플라스틱이냐. 롤러코스터의 주재료에 따라 우리는 전세계의 모든 롤러코스터를 분류할 수 있었지만 거꾸로 매달린 롤러코스터를 분류할 때는 살짝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찝찝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롤러코스터를 새로운 분류 기준으로 새롭게 분류해보고자 합니다. 주행 중 라떼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롤러코스터의 종류 얼마나 다양할까? 제 2부 지금 출발합니다. It's... 코스트 타임. 두번째 분류 기준을 적용해 봅시다. 이두 번째 분류 기준을 흔히 탑승 방식에 의한 분류라고 많이 말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탑승자와 탑승물과 레일의 위치 관계에 따른 분류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롤러코스터를 수직으로 자른 단면도를 보았을 때 레일과 탑승물과 탑승자의 위치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 분류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좌식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런데. 롤러코스터는 웬만하면 앉아서 타지 않나요? 뒤에서 언급할 입직 롤러코스터 역시 사실은 앉아서 탑니다. 여러분, 백조는 영어로 수완이고 수완이 한국어로 백조이죠. 한자문화권 사람들이 수완을 처음 보았을 때 수완이라는 새가 정말 하얗고 뽀얘서 흰새라는 뜻의 백조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데 호주에 가보니 검은색의 수완이 있었습니다. 영어권 사람들이야 너무 당연히 검은 수완을 Black Swan. 이라고 불렀지만 한자문학권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검은 흰 새는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 백조는 하얀 새라는 뜻이고 수완이라는 새를 지칭하지만 모든 수완이 하얀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어떤 단어는 그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가 액면가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그렇게 불러왔으니 그렇게 부를 뿐입니다. 좌식 롤러코스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분류 방식대로 롤러코스터를 탑승 방식에 따라 분류하고 좌식 롤러코스터를 이름 따라 앉아서 타는 롤러코스터라고 정의하면 이 세상 거의 모든 롤러코스터가 좌식 롤러코스터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탑승자와 탑승물과 레일의 위치 관계를 분류 기준으로 놓고 좌식 롤러코스터를 아래쪽부터 레일과 탑승물과 탑승자가 일직선 위에 놓이며 탑승물 바닥에서 탑승자의 머리까지 거리가 비교적 짧은 롤러코스터라고 정의한다면 좌식 롤러코스터와 좌식 롤러코스터가 아닌 롤러코스터를 분명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플로어리스 롤러코스터라는 표현을 들어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바닥이 없는 롤러코스터 입니다. 좌석에 바닥이 없거나 의자가 충분히 높아서 착석시 탑승자의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좌식 롤러코스터는 플로어리스 롤러코스터와 플로어리스가 아닌 롤러코스터로 2차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드라켄이 지금까지는 유일한 플로어리스 롤러코스터입니다. 참고로 바닥이 있는 경우를 지칭하는 표현은 따로 없습니다. 아래쪽부터 레일과 탑승물과 탑승자가 일직선 위에 놓이지만 탑승물의 바닥에서 탑승자의 머리까지 거리가 비교적 긴 롤러코스터는 입식 롤러코스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입식 롤러코스터는 일본 요미오리랜드에 있는 루프코스터 모몬가의 입식 타입입니다 저도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특별한 경험이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굳이 찾아가서 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식 롤러코스터도 사실 앉아서 탑니다 창가 자리에 매우 높은 의자를 비치해 두는 카페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자리를 잡으면 키 크고 몸 좋으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저 같은 몽땅 연필은 앉는 게 아니라 거의 공중부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발로 땅을 짚으면 몸이 펴지긴 펴졌지만 여전히 엉덩이의 일부는 의자에 놓여 있는 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선 것은 아니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닌 참 애매한 자세가 됩니다 이 자세로 탑승하는 것이 입식 롤러코스터입니다 마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안전바 두께에 매우 작은 봉 같은 것에 엉덩이를 걸쳐 앉고 탑승하는 것입니다 입식 롤러코스터 중에는 플로어리스 롤러코스터가 없습니다 그 어정쩡한 자세에 바닥까지 바래 닿지 않는다면 그건 스릴이 아니라 고문일 것 같네요 <목소리> 좌식 롤러코스터나 입승 롤러코스터와는 달리 탑승물과 탑승자가 레일 아래에 오는 롤러코스터도 있습니다. 서스펜디드 롤러코스터와 인버티드 롤러코스터와 플라잉 롤러코스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먼저 들자면 독수리 요새가 서스펜디드 롤러코스터이고 파에톤이 인버티드 롤러코스터입니다. 여기서 잘못 이해를 하셔서 바닥이 있으면 서스펜디드이고 없으면 인버티드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바닥 유무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어 invert 는 뒤집다 라는 뜻의 동사이므로 분사 inverted 는 뒤집어진 이라는 뜻이 됩니다 반면 suspend 는 매달다 라는 뜻의 단어로 suspended 는 매달린 이라는 의미입니다 inverted roller coaster 와 suspended roller coaster 모두 레일 아래의 탑승물과 탑승자가 위치하긴 하나 기존의 좌식 롤러코스터를 180도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형태의 인버티드 롤러코스터와 달리 서스펜디드 롤러코스터의 탑승물은 레일 아래에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인버티드 롤러코스터에서는 탑승물이 완전하게 고정되어 있지만 서스펜디드 롤러코스터에서는 탑승물이 바이킹 마냥 좌우로 흔들리며 진자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인버티드 롤러코스터에서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레일의 밑면이 바라보는 방향과 탑승물과 탑승자가 일직선을 이루지만 서스펜디드 롤러코스터에서는 그런 순간도 그렇지 않은 순간도 있습니다. 서스펜디드 롤러코스터의 탑승물이 흔들리는 것은 관성에 의한 것이기에 주로 탑승물이 유선형 트랙을 지난 직후에 많이 볼수 있습니다. 서스펜디드 롤러코스터는 그네처럼 흔들리는 재미가 있지만 그 특성상 360도를 돌거나 과격하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반면 인버티드 롤러코스터의 경우 탑승물이 트랙에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특수 트랙을 문제없이 지날 수 있습니다. 초기 서스펜디드 롤러코스터는 독수리 요새처럼 바닥이 있었으나 스릴을 증폭하기 위하여 요즘 만들어지는 것은 어린이대 공원의 패밀리코스터처럼 플로어리스 롤러코스터인 경우가 많으며 원래 바닥이 있던 롤러코스터를 열차만 플로어리스로 교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 모든 인버티드 롤러코스터에는 바닥이 없기 때문에 플로어리스 롤러코스터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서스펜디드 롤러코스터가 먼저 개발되었고 이후 인버티드 롤러코스터가 등장하면서 인버티드 롤러코스터를 모방한 열차의 바닥이 없는 서스펜디드 롤러코스터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인버티드 롤러코스터가 한번더 발전한 것이 바로 몇년전 화제가 되었던 플라잉 롤러코스터입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에 있는 화제의 바로 그더 플라잉 다이노소어가 이에 해당합니다. 옆에서 볼때 인버티드 롤러코스터는 레일이 뻗은 방향과 탑승자의 몸이 수직을 이룹니다. 그러나 플라잉 롤러코스터에서는 주행 중에 레일과 탑승자의 몸이 거의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인버티드 롤러코스터에서는 맨 앞자리가 아니고서야 앞좌석에 의해 시야가 가려지지만 탑승자가 바닥을 내려보게 되는 플라잉 롤러코스터에서는 모두의 시야가 공평하게 탁 트입니다. 덕분에 탑승자는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되고 때문에 플라잉 롤러코스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앞자리 사람의 발바닥이 보이지는 않냐고요? 플라잉 롤러코스터는 설계 단계에서 앞뒤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기 때문에 애써 앞사람의 발바닥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롤러코스터에 매달려 있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플라잉 롤러코스터에는 탑승자의 몸과 레일이 수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여러가지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이 다섯 가지 방법을 포함하여 플라잉 롤러코스터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개별 영상에서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매달리는 롤러코스터만이 다양한 것은 아닙니다. 윙 롤러코스터는 탑승물과 탑승자가 레일 위에 놓이지만 좌식 및 입식 롤러코스터와는 또 다른 재미있는 롤러코스터입니다 날개라는 뜻의 그윙 맞습니다 윙 롤러코스터의 탑승물은 레일 위에 놓이고 탑승물은 트랙 진행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때문에 탑승물에는 마치 날개와 같이 레일 바깥 양옆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고 이곳에 탑승자들이 착석합니다 그래서 탑승물은 레일 바로 위에 놓이고 탑승자는 탑승물 바로 위에 앉지만 탑승자는 레일 바로 위에 있지 않게 됩니다 윙 롤러코스터 역시 처음부터 바닥이 없었기에 굳이 플로어리스 롤러코스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좌식 및 서스펜디드 플로어리스 롤러코스터에서는 탑승자의 시야에 레일이 보이는 반면 윙 롤러코스터에서는 탑승자의 시야에 레일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윙 롤러코스터는 일본 후즈큐 하이랜드의 에자나이카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롤러코스터입니다 사진 찍힐 때 가장 자유로운 포즈를 취할 수 있는 롤러코스터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드물지만 탑승자와 탑승물이 레일의 측면에 위치한 기종도 있습니다 설치 예정인 것까지 합해서 전세계 딱 4개뿐이라 아직 정확한 분류 명칭은 등장하지 않았고 모델명인 롤러볼로 통칭되는 롤러코스터입니다 롤러볼에서는 레일의 바닥면이 옆을 보고 있고 그 옆에 탑승물이 놓입니다 따라서 탑승자의 눈 옆에 레일이 있는 매우 독특한 롤러코스터이고 위아래와 앞뒤로만 움직이고 좌우 이동은 할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 롤러코스터가 게임 롤러코스터 타이쿤3에서 디지드라퍼라는 가상의 놀이기구로 먼저 소개되었고 14년 후 실물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안타깝게도 롤러볼은 현재 아시아에서는 만날 수 없고 유럽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일부의 하이브리드 롤러코스터처럼 어느 한쪽으로 분류하기 힘든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바로 가장 최근에 개발된 SNS사의 엑시스코스터입니다 SNS사는 엑시스코스터를 홍보하며 로테이팅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앞으로 로테이팅 롤러코스터라고 불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엑시스 코스터는 좌식, 인버티드, 서스펜디드의 성격을 모두 지닐 수 있고 롤러볼처럼 레일의 옆을 따라 달리도록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탑승자가 앉은 좌석과 레일에 연결된 탑승물 본체가 분리되어 있고 좌석과 본체는 탑승자의 고개 뒤쪽에 위치한 회전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일의 각도와 탑승물이 받는 관성에 따라 레일과 탑승물과 탑승자의 위치 관계가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애초에 출발할 때도 좌식 롤러코스터 형식과 서스펜디드 롤러코스터 형식 둘다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다음 영상에서 소개할 4차원 롤러코스터처럼 특정 구간에서는 좌석을 고정할 수도 회전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서스펜디드 롤러코스터처럼 좌우로 진정운동을 할 수도 있고 좌석을 고정한다면 인버티드 롤러코스터처럼 탑승자가 거꾸로 매달릴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엑시스 코스터는 2019년 하반기에 첫 테스트 주행을 마쳤으나 2021년 기준 아직은 실제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빨리 타보고 싶네요 이렇게 전세계 롤러코스터를 분류하는 두 번째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해성 특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봐도 해성 특급과 블랙홀 특급은 차이점이 명확한데 지금까지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분류하는 세 번째 방법을 이어지는 3부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열차 바로 들어옵니다. 안전선 밖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